시대 현대인의 필수 언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영어 영어 조기 교육의 열풍과 함께 길그는 20년 넘게 영어 공부를 해도 막상 대화가 안 된다는 사람들 최근 이와 같은 영어 장벽에 부딪힌 이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어학원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필리핀 어학교 사무실 계절과 시기를 막론하고 상담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는데 2006년 최초로 필리핀의 어학교를 설립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연속 마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저희는 필리핀 세부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두개의 캠퍼스 내에 총 21개 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 정원 320명의 영어 전문 기숙형 어학교입니다 학생들에게 최적의 연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도서관 및 수영장, 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과 부대시설들, 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기념 어학교, 일명 리조트형 어학교 휘양과 관광의 도시, 필리핀 세부에 위치해 있는 이 어학교는 각종 스포츠 시설을 완비한 것은 물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빨래, 청소 등의 기본 생활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하고 있다 수업은 기본적으로 1대1 수업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토론 능력 향상을 위해 그룹 수업이 병행된다. 단기적인 영어 실력 향상이 목표인 이들을 위해 특화된 집중관리 수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네, 필리핀 어학교업은 1대1 수업의바탕을된 커리큘럼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단기간 내 빠른 실력 향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래에는 집중화 과정 및 시험 준비 과정 등 전문화 과정들이 점차 준비가 더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 오랜 기간 교육 시스템은 물론 건물에 대한 허가 등 모든 면에서 필리핀 정부의 정식 허가를 거쳐 문을 연 어학교 준비 기간은 길었지만 덕분에 필리핀 정부가 검증하는 믿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라는 장점을 가지게 됐다 리조트형 어학교라는 특징에 걸맞게 주변에 즐길 거리가 많은 것 또한 장점 스킨스쿠버를 비롯해 공부 외에 다양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을 저렴한 가격에 폭넓게 경험할 수 있다 남다른 자연과 환경적 요건을 충분히 활용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의 결합으로 짧은 기간에 성공을 거둔 리저트형 어학교 경쟁력 있는 신개념 해외어학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에 흔히 알고 있었던 어학교와는 달리 리조트형 어학교라서 더욱더 눈길이 가는데요. 직접 해당 필리핀 어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택중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리조트형 어학교라서 그런지 일반 어학교와는 달리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2006년 필리핀 최초로 건물들을 짓고 학교를 오픈했을 당시 많은 분들이 학교가 리조트 같다고 라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점들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등록 마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거의 결성률이 없는 강사진과 학생들의 높은 수업 참여율로 연수 종료 시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환경적인 면에서 더욱더 만족스럽다고 라 한다면 학생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필리핀 현지에 처음에 어학교를 어떻게 설립하게 되셨나요? 네. 언젠가 가족들과 같이 필리핀 세부에 여행을 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이며 그 자녀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어학원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믿고 판단해서, 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국내에서도요, 이 필리핀 쪽으로 어학연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아, 필리핀에서 어학 공부를 하면 이런 점이 좋다라고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필리핀 어학연수는 선진영어권 대비 거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영어연수를 할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1대1 수업으로 일대일 수업을 바탕으로 한그 교육과정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 빠른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이 좀더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일대일 시스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우리 학교는 두 개의 캠퍼스 내에 아주 다양한 커리큘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커리큘럼으로는 일반 영어 회화 과정, 그 다음에 집중화 과정, 그 다음에 토익, 아 t 츠토플 l 을 시험 준비를 위한 시험 준비 과정, 그 다음에 고급반 과정, 부모와 함께 하는 준회어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이 교육 과정들이 어떻게 다른 건지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자세하게 나눠지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집중화 과정은 하루에 12시간 영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침 8시 반에 기상해서 정규 수업은 8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죽도록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웃음> 그렇게 되면 학생들 이 불만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뭐 물론 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어, 뭐 쉽지 않은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시다시피.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하는 과정 중에 또 즐거움을 찾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에는 공부를 하지만 주말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 같은 경우에는 뭐 관광지로도 유명한 도시지 않습니까? 아, 학생들이 주말 이용해서 나가서 뭐 해양 스포츠를 하든 에리트를 하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들을 좀 많이 푸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나 자세하게 세밀하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알츠 시험 준비 과정입니다. 어, 시험 공부를 위한 과정은 대한민국이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한국 내에서 한 유명한 알츠 전문 학원으로부터 교재와 교육 자료들을 저희가 제공받아서 저희 교내에 있는 최고의 전문화된 알츠 강사들 리, 학생들과 더불어 학생들의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츠 시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네, 선전 영어권으로 취업이나 이민,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필요한 공인 점수입니다 음. 네, 영어 공인 점수입니다 그런 영어 공인 점수를 받기에 이제 일반 저희가 토익이나 영어 회화를 하는 것보다 기존에 조금 어려운 시스템이었나요? 네, 토플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플은 미국 중심으로 개발된 공인영어 시험이고요. 알치는 영국과 호주 중심으로 발달한 영어 공인시험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많은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교육 시스템이나 이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이 학생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남다른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제 저희는 모든 학사관리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에 한 시간이라도 불참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어, 전산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체킹이 가능합니다. 어, 예를 들면 집중화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빠졌다 예, 그러면 음, 대파지된 어떤 본인 금액에서 차감이 들어가는 패널티 제도를 운영합니다. 어, 떻게 되어 있던 부분가요 네. 뭐, 네. 어, 학교에 처음 입교를 했을 때 학생들은 일정 금액을 학교에 어, 대파짓을 하게 됩니다. 아, 보증금. 네, 네. 네 그렇죠? 보증금 네. 개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초음을 가지면 <웃음> 어, 그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학생들 출석률은 97% 이상을 상회하는, 음. 상회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학원을 정말 잘 운영하고 계신데 자, 앞으로는 또 어떤 교육 목표나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이 연수를 결정하고 학교를 등록할 때 가졌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런 목표와 목적 의식을 저희 학교에서 연수하는 동안 어, 잊지 않고 연수를 마무리할 때까지 저희가 돕는 것이 저희의 사실 과제입니다. 아, 이 부분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 최적의 연수 환경을 제공하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네. 네, 그리고 내년에는 그 건물들을 좀더 신축해서 어, 학교 정원을, 학생 정원을 좀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영어가 부족한 저도 꼭 한번 다녀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자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좋은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